자 반갑습니다. 이번엔 리포투 영상으로 돌아왔으며 오늘은 트루 바스트로데를 리뷰하겠습니다. 트루 바스트로데는 바스트로데만 얻을 수 있어서 이미 아랑카를 만든 사람은 못 얻습니다. 다행히 아랑카인 사람은 로복스로 아주카스 아니면 바스트로대로 돌아가시는 걸살수 있어서 둘중 하나로 사시면 됩니다. 아주카스로 돌아가는 것은 바스트로대보다 가격이 싸지만 다시 바스트로대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별로 추천은 안 드립니다. 바스트로대로 돌아가면 일단 100레벨을 찍으신 다음에 아랑칼로 진화를 하면 안되고 그 상태로 웨커문대의 메노스 숲으로 가서 메노스한테 세로로 맞으면 10%의 확률로 마스크가 깨지게 됩니다. 이제 카라쿠라 마을로 돌아가서 능력 바꿔주는 npc 그쳐있는 완전 호러한 이치고한테 가서 말을 걸면 이제 퀘스트를 받게 됩니다. 퀘스트 내용은 호루 5마리, 아주카스 5마리, 바스트로데 5마리, 메노스 5마리, 가디언 5마리, 잡복하는 놈들 5마리를 처치하고 오는 것입니다. 목표를 다 채울 경우 퀘스트가 클리어되면서 바로 트루 바스트로데로 진할수 있게 됩니다. 참으로 트루 바스트로데는 현재 이치고와 하리벨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리벨 트루 바스트로데를 쇼케이스 할 겁니다. 카리베르 스킬트리는 현재 보시는 사진과 같이 스킬 하나당 2개의 sp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렇게 모든 스킬을 해금하고 싶으신 분은 총 8개의 sp를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 이외에도 바스트로드의 능력, 스킬트리, 검술, 체술, 스피드도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스트로드의 기본 능력치가 좋은 이유는 기본기의 데미지가 일반 기본기의 2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레벨부터 대충 기본기가 10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보니 레벨 올리는 것도 쉽게 되어있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엔 프로젝트 슬레이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